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카메라. 어. 네. 녕하세요 어, 뭐 어색해. 어색하네요. <웃음> 어색해요. <웃음> 벌써 우리가 3년이 된 날입니다. 눈을 이렇게 딱감았다딱 떴는데 지금이에요. 아, 벌써 3년이요 네. 어. 그때 우리 진짜 어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에 있었는데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진짜 그때 진짜 회의 진짜 많이 했죠 <웃음> 게임 출시는 할 때마다 늘 긴장이 됐던 것 같아요 당연히 전날 밤에도 굉장히 긴장되고 잠도 못 들고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어... 거의 정말 어, 힘, 힘들었죠 막 조, 조바심이 막 나있었고 어... 생각나요 웹사이트에 에이. 시간이 이제 째깍째깍 가거든요 아 오픈까지 남은 아, 시간이요? 근데 에이. 그게 나한테는 그... 폭탄... 폭탄같이 아 시간폭탄처럼? 네, <웃음> <폭탄같이 웃음> 우리가 한게 맞겠지?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좀 있으면 오픈을 에이. 해야 되는데 빌드는 계속 말아야 되고 에이, 어, 이슈는 에이. 뭐가 자꾸 자꾸 나와요 시간이 이제 딱다왔을때야 다 우리 오픈 1분 남았어!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긴장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저희,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데이터랑 밸런스 쪽을 담당했었는데 숫자, 확률 그런 것들이 잘못 들어가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제대로 들어갔는지 굉장히 민감하게 살펴봤고요 어 그날은 모두가 다 정신이 없었고 일단 저희 유저분들이 이제 편안하게 게임을 뭐 접속해서 플레이하실 수 있도록 모두가 마지막 최종 점검하는 시간이었고요 첫날에 에, 에, 임시 점검을 좀 길게 했습니다 아 예, 그랬죠 아, 첫날 에. 임시 점검을 길게 하고 고치고, 네, 고치고. 지금도 고치고 있고 네 지금도 네. 고 영원히 네, 네, 네. 계속 고치고 네. 대부분 거의 게임을 잘 접속할 수 있을까? 들어와서 플레이를 잘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너무 많아서 체크를 하다 보니까 모두가 밤을 새고 그리고 아침에는 정신없이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픈하고 난 다음에는 모두가 다 어, 뭐라고 하지? 어, 어, 어머니가 아이를 낳듯이 모두가 감격에 좀 눈물 젖은 그런 오픈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재밌었던 거는 이를테면 낮은 확률이 당첨이 되면 데이터 잘못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러고 데이터 살펴보고 높은 확률인데 실패하는 경우가 있으면 또 데이터 잘못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러고 막 데이터 확인하고 데이터를 확인했는데 문제가 없었으면 그럼 코드는 잘못된 거 아닌가? 그리고 코드도 살펴보고. 그렇게 데이터도 코드도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그러다가 결국은 또못 믿어서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그러면 정말 숫자 0.1, 0.001 하나 잘못 들어간 거 없나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검토하고 제가 굉장히 그쪽에 신경 쓰느라고 고생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어 진짜 3년이란 시간동안 되게 많은 분들과 함께 게임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이어 왔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님이 검사막 온라인 때부터 같이 게임 개발을 참여하셔서 굉장히 저랑 같이 업무 분담을 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요즘 어떠셨어요? 음... 시스템 기획만 했을 때랑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유저들과 소통을 하면서 진심을 이해하고 그거에 맞춰서 뭔가 방향성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들을 점점 더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뭐, 뭐, 안, 안 느꼈다는 건아닌데 <웃음> 뭐, 네, 많이 느끼게 되고 그거에 대한 무게감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책임감도 무게감도 제가 어, 모험가의 밤때 처음으로 모험가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모험가님을 처음으로 뵙는 그 자리여서 긴장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모험가님들이 보여줬던 열정에 저도,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어, Q&A 시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남으셔서 저에게 계속 열정적으로 질문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고 더 열심히 하자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뭐 3년 동안 그 동안 매주 업데이트 해오면서 모두 다다 다 같이 새로운 경험이자 뭐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매주 이제 업데이트를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업데이트 하고 나서 이제 유저분들이 되게 만족스러운 패치로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었을 때 되게 이제 저희도 이렇게 만족스럽게 이렇게 좋아하고 <웃음> 근데 이제 또 아쉬운 점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한 아쉬운 번에, 네. 한 번에 잘안 되는 아 그러니까요 한 번에 잘안돼 <웃음> 예. 조금 많이 조금 아, 맞아, 맞아. 어, 좀 모자라네 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다 보니까 또 제가 다음 주에 막 이렇게 하겠다고 지르다 보니까 <웃음> 네. <웃음> 지르다 보니까 이제 담주영이라는 별명도 네. 붙여주셨는데 어, 저희가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고 그다음에 테스트하면서 가장 좀 기억이 남았던 건 공성 관련된 컨텐츠를 QA 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때는 어 개발자분들 그리고 뭐 QA분들 운영팀 모든 분들이 같이 테스트를 했었고 아무래도 인원 규모가 크다 보니까 뭐 다양한 테스트, 그리고 뭐 밸런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있어 최종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었고 마지막까지도 최대한 이슈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뭐모가밤가의 뭔가 밤이나 모터뷰나 아, <웃음> 최근 연애때 기다려봐요. 이렇게... 기다려봐. 아주 기억나는 게그 네. 모영수님이랑 그차 타고 가면서 하는 아, 거. 아, 네 모터뷰 모터뷰. 그거 와 그거 하는데 네. 나는 저런 걸 해준다고 생각보다. 아, 근데 뭐다 된대. 아답죄다 네. 된대 그냥. 아 제가 급좀 불가피하게 아, 네. 이제 될거 같아 가지고. 아, 네, 네. 될거 네. 아, 같은 거랑 아, 되는 또, 거랑 다 아, 네, 그렇죠. 어. 그렇죠. 원가님들 원하시는 거 열심히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나쁜 사람 아닙니다. <웃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네. 아, 또 약간 재현 님이 이렇게 말론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도 또 다음 날 가면은 또다 구현해 주셔가지고 약간, <웃음> 약간 감동받아요 아무래도 가장 뜻깊고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하둠이랑 대사막 작업인 것 같아요 대사막은 어, 처음 선보이는 심리스 필드이기도 했고 검은사막 모바일의 상징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작업을 할때좀 부담이 컸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공들인 만큼 이제 모험가님들께서 많은 피드백도 주시고 재밌게 즐겨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밤새는 도중에 이제 저희 정전이 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정전 돼서 잠시 그 컴퓨터가 꺼져 있는 그 순간이 너무 평화로웠던 기억이 나고 정말 그만큼 저희가 쉬지 않고 잠도 좀 줄여가면서 많이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 3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노바클래스가 출시할 때인데요 어, 검은사만 모바일, 온라인, 그리고 전국과 동시 출시를 처음 선보인 캐릭터라서 저한테 좀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솔라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 무기가 크다 보니까 이제 무기의 관성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기술로 연결할때좀더 가속력에 붙도록 작업을 했고 개만의 특성을 하나 더 부여를 했습니다. 그거는 플레이 하셨으면 알겠지만 이몰레이션이라는 기능을 좀 주위에 불 같은 거를 주는 기능을 추가를 해가지고 좀더 특징을 부여를 했고요. 어, 차후에 나올 캐릭터들도 각자의 특징을 좀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할 테니 게임을 즐겨줘서 고맙습니다. 아 고맙겠습니다. 어 이제 발렌시아 이야기가 전부 마무리돼서 새로운 지역인 카마실비아를 선보이게 될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메인저와 아처의 고향이기도 한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메디아, 하둔, 발렌시아에서 계속 이어졌던 일레츠라와 의 이야기를 카마실비에서 마무리지을. 요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더 재밌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아직 구상 중인 단계이긴 하지만 일리젤라와의 전투 그리고 카만실비아 업데이트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3지간 동안 같이 해주신 모험가님께 모두 감사말씀 드리고요 어, 지금 잠시 떠나계신 모험가님들 혹은 아직 접해보지 못한 모험가님들도 어, 다시 돌아오시면 더 즐겁게 게임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준비하고 더 재밌는 게임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게임 디자이너로서 제가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것들이 뭔가 여러분께 정말 어, 재밌게 다가간 부분도 있고 아쉬웠던 부분도 있고 정말 많은 영향이 있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저도 그렇고 저희 게임 디자인실 많은 분들이 정말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3주년을 맞이한 만큼 모험가님들께서 처음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신 모험가님들 그리고 새로 저희 검사 모바일 즐겨주시는 모험가님들 모두 함께 저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게임을 앞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니 앞으로도 5년, 10년 꾸준히 그리고 계속 저희와 함께 검은사 모바일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개발팀 그리고 QA팀 내부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해서 어, 좀더 나은 서비스, 좋은 서비스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3년 동안 검은사방 모바일을 즐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음 신캐나 여러 가지 캐릭터가 나올 때는 좀더 재미있는 액션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많은 고민들을 할때뭔가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그것들을 담아낼 수 있고 우리의 방향과 맞게 뭔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서비스가 계속 이제 이어지면서 어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검은사막 모바일답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검은사막 모바일과 오픈부터 3년 동안 함께해주신 모든 모험가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MMORPG답게, 검은사막 모바일답게 더좋은 게임으로 보답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